전화, 저항 여기 보이시죠 파란색 선, 빨간색 선의 저항.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되는 하락 파동이 지금은 어, 하락 파동 중에서 음, 단순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어센딩 만들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블 탑 그리고 요요 요 관점으로 요 관점의 파동을 그린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 갔다가 결국 구름때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선이 또 하나 생깁니다. 기준점이. 그러면 여기서 7,600 선이겠네요. 7,600. 어, 대략 맞아요. 7,600. 자, 7,600 선에서 지지를 이제 확인한다라고 하면 이제 더블탑을 조금은 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목균형표 잠깐 끌게요. 패턴 관점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더블탑, 더블탑 관점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할때 할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8400 한번 돌파하고 그 다음 7600은 7 6 0 0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요. 여기 이전에 상승하고 있던 어, 이 저항지점에서의 어, 고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뛰어올랐는데 결국에는 가지 못했어. 8400에서 다시 막혔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파동이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7600에 간다. 그러고 하면은 더블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올랐다, 올랐, 올랐다고 하면은 이제 뭐 트리플탑이긴 한데 예외로 두고 더블탑이 만들어진다. 결과는 똑같으니까 어쨌든. 더블탑은 그러면은 7600깬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겠죠. 7600까지 리테스트 나오고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자 어디까지 빠지는지 우리 목표값 있었죠. 목표값. 자 패턴의 목표값들은 천장에서 목선까지다 이거 배웠, 배웠었어요 우리 목 이거 이거 배웠죠? 목선 목선에서 천장까지 목선 천장 목선 천장까지의 이 목표가가 목선 이탈 후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패턴의 목표값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여기 아, 내가 이거 라벨 붙여 놓은 거 어디 갔니 아이씨 네 라벨 좀 땡겨 올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7600 깨졌어요 그 다음에 7400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6500이었나? 6400이었나? 아잖아 6,500이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깨진다 라고 했을 때 목표가 목표가가 얼마냐? 6,800이네요. 6,800.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결과는 6,800이다. 패턴상의 목표가 6,80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시나리오 두 번째. 7.6K 이탈. 그 다음에 리테스트 주고 6.8K 6.8K 도달 이거, 이거 범위가 꽤 크대요? 그쵸? 렇 음, 여기서만 빠져도 거의 10% 가까이 8% 가까이 빠진 다음에 목선 이탈한 다음에는 거의 10% 타겟 이네요 20% 가까이 되네? 네. 어, 리플은 아무튼 이 관점을 가장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조금 크게 보고 있고요. 이3드레이 패턴에 의해서 450원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493원에서 지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어, 말씀드렸고요 어그 다음 가능성은 다시 한번 채널을 타고 가는 건데 여기에서 570원 저항받고 이제 더블타 그리고 가장 좀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는 어, 추가적으로 슈팅은 나와서 이 채널 상단 지지받고 더 가는 거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 봤습니다 리플